뭐든지 원샷해버리는 남자, 원샷맨입니다. 착! 오늘은 판타와 가나 만든 배를 마셔볼 거예요. 판타는 독일에서 처음 만들어졌다고 하는데요. 최초 원료는 우주 찌꺼기였대요 1939년 9월 1일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많은 국가들이 무역을단절했고그 중에서는 미국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미국이 교역을 중단하자 콜라 원액 실업을 미국 본사에서 받아야 하는 독일 코카콜라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코카콜라의 원액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직원들을 실업자로 만들 수 없었던 마스카이트 독일 코카콜라 사장은 단맛을 낼수 있는 모든 재료들을 긁어모았다고 하는데요. 사과주의 원료인 사과즙을 짜고 난 주박, 치즈의 구산물인 우청 등 단맛을 내는 원료에 사카린, 탄산과 식용색소를 더한 새로운 음료수가 완성되었다고 하는데요. 새로운 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크스카이트 사장은 여러분의 상상력을 판타지를 마음껏 펼쳐라면서 산해 공모전을 내놨다고 하는데요. 제품명과 아이디어를 받았는데 영업사원인 조 크리프는 자연스럽게 살다 라는 단어를 떠올렸고 제품명으로 채용됐다고 하네요. 이렇게 탄생하 판타는 전시 독일 사람들에게 조금이나마 위안을 주는 물건이 되었고 콜라원의 공급 재개로 생산을 멈춘 환타는 경쟁사인 펩시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자 1955년 판타 오렌지 맛으로 다시 등장했고 오늘날의 모습으로 갖추게 되었다고 하네요. 그러면 판타와가라만는 배를 원샷해 보겠습니다. 차! 오늘 맛의 별점은 5점 만점 중에 4점이에요 환타의 짜릿한 탄산과 가라만든 배의 달달함이 조합이 이루어져 정말 끝내주는 음료수가 탄생한 것 같아요 가라만든 배와 환타는 단맛이 강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어린 친구들과 성인분들이 자주 사먹는 편이거든요 저만 사먹나요? <웃음> 이두조합에 단맛의 점수는 5점 만점 중에 5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원하시는 음료수 원샷이나 믹스 리뷰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든지 원샷하는 남자 원샷맨이었습니다. 착!